널 좋아하는 애가 너는 가끔 불편하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 좀더 아팠을까 아닐까 네가 좋아하는 애는 네가 가끔 불편하대 얼굴을 날려버리고 싶었는